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간질 발작으로 수로에 빠져 기도내 물 흡인, 재식사, 재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08-32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 판단, 쟁점, 본건 사고가 장애 약관상 재의 해 예외 사유인 격리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재해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 경업책상 간질로 인해 질식, 호흡 장애, 상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체 검안서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직접사인 질식, 중간선행사인 기도내 물 흡인. 선행사인 간질로 취재되어 있는 바 피보험자는 간질로 인해 질식한 것이 아니라 염전수로에 빠져 기도 내 불흡인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며 불흡인을 경미한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해보험 약관의 재물류표정,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하면서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를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호흡장애나 삼킴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즉 본건은 당해보험약관에서 불의의 익수의 제외사항으로 정한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삼킴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